이름이 뭐더라? <웃음>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근데 못 찾는 것 같은데 뭐 주변에 원세명 잡... 노란색으로 생기는 거 있으면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자리 정해준 데서 있어서 탱이 혼자 맞다가 같이 맞다가 할 거예요 그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램드가 음... 어딨어 램드가 기력이 어느정도 어여다 최고 규약 램드 기력이 0이 되면 피해를 입혀요 근데 이게 하, 계속 쓰거든요 맞을때마다 근데 데미지가 증가해요 그래서 보통 한번 맞고 램드를 기둥으로 넣어서 얘한테 기력을 먹여줘요 그러면은 그 램드가 기력을 다 먹으면 기둥이 뻥 하고 터지고 다시 저희는 이제 밖으로 나와서 딜하다가 기력이 0이 되면 또 먹이고 이렇게 해서 기둥 3개로 하는 건데 이전 시즌의 진흙주먹이랑 좀 비슷하죠 그렇게 하는 데 힘들고 주의할 점은 어, 레이저 날아올때 피하는 거 그리고 원 걸리면 은 혼자 나가는 거 대신에 여기서 이제 하나가 좀 복잡하게 추가가 되죠 기둥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기둥 주변에 배리어가 생기는데 배리어를 나가면 은 피해를 받고 죽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 밖에 나가서 혼자 맞아야 된다는 게 있다고 했죠. 하필이면 이게 이 기둥 안에 들어갔을 때한번 와요. 그래서 세 명이 뿔뿔뿔 흩어지고, 공대원들은 나머지는 그거를 안 맞게끔 쓰거든요. 그러면 공대원들끼리만 뭉쳐있고, 세 명이 각자 하나씩 맞는 이제 구조가 돼요. 그럼 사방향으로 이제 쓰겠죠. 이것만 잘하시면 되는데, 이때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이제 약간 뇌정지가 와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아 어, 잠깐만 이게 몇시에 했더라 대전수는 트랙 꽤 많이 했네요 아 이때 탱님들이 좀 죽었었나? 팔트 했네요 12시 59분에 59분이면 30분 정도 더 있어요 대충 이때쯤일 것 같은데, 이 다음 트라이네요. 어, 전멸 한번 했을 거고. 그쵸? 자, 맵을 보시면 기둥이 찍혀 있는데, 징표가 찍혀 있는데 기둥이 찍혀 있죠? 역삼, 뭐, 엑그 뒤에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동글은 아마 시작하는 자리일 거예요. 이거를 이제 1조, 2조 나눠서 좌우로 도 놓을 수도 있고, 뭐, 공대장님이 서라는 대로 서면 됩니다. 이제 저 기둥으로, 나중에 들어갈 건데 그 타이밍만 잘 익히시면 돼요. 영상은 어차피 저세번다 들어가니까 반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을 시작한다. 이름이 태초의 존재의 수호자인데 뭐 줄여서 태존수 아니면 태준수 이렇게 부르죠. 때려주고 이제 파수기가 옆에 그 뭐야? 무선 청소기 같은 게막 돌아다니거든요. 제, 제가 가까이 오면은 저 딜도 들어오고 겹치면 침묵 걸리니까 피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거 노란색 원 혼자 맞았고 동시에 냄드가 큰 브레스 썼죠? 저거 피해 주면은 어저 기둥 바깥에 있을 때는 끝입니다. 노란색 원 혼자 그리고 옆에 진공청소 그 무선 청소기 오면 피해주고 나머지 말살이나 가르기는 탱이 알아서 해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서 있는 서 있스라고 하는데 서 있으면 됩니다 이제 램드 기력이 0이 돼서 제거 규약을 쓰고 있죠 한번 쓸때 공생기로 같이 맞고 두번째 안 쓰게 안으로 데려갈 거예요 그러면은 기둥이 활성화 되는데 하얀색 원이 있죠 이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온다는 거죠 노란색 바다 그래서 흩어져서 한 명씩 맞고 공대원들은 아무도 안 맞고 이렇게 서주면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기둥이 펑 하고 터지니까 도망가고 이때 당황하지 않고 그냥 노란색 원만 혼자 또 맞으면 돼요 나가고 근데 이제 보통 이 나가는 거라 나갔을 때 끝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브레스가 올 때가 있는데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나갔다 오신 분들은 지금 램드 기력이 20 이거 브레스 피해 주고 이건 또 나가서 혼자 맞아 주고. 남데 기력 10 남았죠? 이것까지 하고 들어가겠네요. 나갔을 때는 저거 바깥에 뽈뽈뽈 돌아다니는 것만 피하시고 제거 기약이 한 번은 시전이 되면 그때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늦게 들어가면 은 저거 기둥 배리어 활성화되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 죽어요. 따로 맞아주고 동시에 레이저 올 거예요. 브레스. 그 다음 브레스 방향 피해주고 이거에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죽을 일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막공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 뭐 나가주는 사람, 뭐 튀김에 대한 사람, 무빙이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생존 진짜 신경 쓰셔야 돼요. 이런데 정신없는 데는. 내가 안맞게끔 더조심해야돼요 아무것도 아니어도 브레스 피해주고 램드 기력이 20 남았네요 그리고 뭐 죽은 사람도 없으.. 없고 램드 피 30% 뭐 충분히 잡는 딜이죠 이정도면 소리가 좀 작은가? 마지막 기둥 바닥 깔고 레이저 방향 바로 보고 그해그 기둥 터지니까 도망가고 혼자 막고 이러고 잡으면 대준수도 끝입니다 이렇게 잡고, 모두.